수성알파시티 대구롯데쇼핑타운이 대구, 대구 최대규모 쇼핑몰로 5월 착공을 확정했다. 2014년 토지분양 이후 7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수성알파시티 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9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 최삼용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성의료지구 내 건립공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측은 발도의 기공식 없이 5월 초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5년 하반기 준공및 개점을 목표로 한다. 롯데몰은 당초 사업비 6천억 원, 연면적 37만 1, 1,98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UR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 314제곱미터 규모로 수정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는 대구 신세계보다 매장 면적이 17% 가까이 큰그 수준으로 완공시 대구 최대 쇼핑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이곳을 판매, 위락, 운동,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대형 복합 쇼핑몰로 건립할 예정이다. 백화점 매출 기준 대구 지역 3위로 내려앉은 롯데로서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부지매비 입 1,256억 원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진다. 롯데는 지난 2014년 12월 수성알 파시티 유통상 없이 서룡지를 분양받고, 2017년 11월 대구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지금까지 착공을 미뤄왔다. 2018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사태가 있었고, 이후로도 온라인 채널급 성장, 코로나19 사태 등 업계 이슈까지 겹치며 사업계획을 가다듬을 필요성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대구 경북 최대 복합 쇼핑몰이 될 대구 롯데 쇼핑타운이 2025년 하반기 준공 및 개점을 목표로 4달치를 착공할 예정이다. 조감도. 롯데 쇼핑 제공. 롯데 쇼핑 관계자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지만 올해 5월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조정했다. 판매 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건축 계획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쇼핑 환경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컨셉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될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유통업계의 점포 대형화 트렌드에 따라 기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점포 규모 재확대에 나서 새롭게 건축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성알파시티가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수성 IC와 가까워 경남 및 경북권 전체 쇼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달구벌대로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도 지척이라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구 신세계가 동대구역 익지와 대형매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돌풍을 일으켰듯 롯데몰 역시 수성 IC와 인접한 장점이 확고의 대형화를 시도해볼 만하다. 최근 매장 규모가 곧 경쟁력이 되는 유통업계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수성알파시티, 롯데몰 조감도, 롯데쇼핑 제공, 롯데몰이 문을 열면 지역경제 및 수성알파시티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쇼핑은 대구롯데몰을 대구현지법인으로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우선채용해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수성알파시티의 유통상업시설용지 개발이 롯데몰 착공으로 해소되면서 의료시설용지 분양이 중점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의료시설 없는 수성의료지구의 운명을 벗기 위해 전향적이고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경경자청에 따르면 현재 수성알파시티 미분양 잔여용지는 16개 필지 10만 5,525제곱미터다. 이 가운데 지식기반 산업시설이 15개 필지 2만 2,717제곱미터고 의료시설용지가 한개필지 82,808제곱미터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경경제청은 수성알파시티 초기 계획대로 재류형 의료관광단지 콘셉트를 지킨다는 방침이지만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의료시설용지는 한개필지를 통째로 분양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사업 증척이 없자 2019년 대경경제청은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필지 분할을 허용키로 했다. 입주 대상도 외투 유치가 가능한 병원에서 의료 관련 시설 및 기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기업까지 포함시키는 등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난관이 많다. 배경 경제청 관계자는 외국 대학 병원의 경우 관심을 보이는 곳을 찾고 세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국내 병원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의료 관광 호텔 역시 연간 내국인 투숙객 비율이 40% 이하로 제한돼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의료시설용지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식기반 산업시설 분양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성 rpct 의료시설 및 지식기반 산업시설용지 중 10%인 19,250제곱미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의무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의료시설용지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산업시설 용지 분양 시 외국인 투자 사례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곳은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 중 8,402 제곱미터에 그친다 의료시설 용지에 외국인 투자 없이 국내 자본만 유치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지식기반 산업시설 22,717 제곱미터 중 47.6%인 1 8 1 7 제곱미터에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 논의가 무르 있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 어려운 과제다. 대구 경북 최대 복합 쇼핑몰이 될 대구롯데쇼핑타운이 2025년 하반기 중공 및개점을 목표로 4달 치를 착공할 예정이다.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조감도 롯데쇼핑 제공 대경경제청은 지역 ICT 기업 및 외국 투자사 간 교류를 강화해 합장 및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연계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대규모 외국인 투자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시설 용지도 분양에 관심을 표명한 업체가 12곳 이중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곳도 3, 4곳이 뜬다.